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산타페 TM 인스퍼레이션용 프론트 스키드플레이트와 그릴 장착입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인스퍼레이션용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앞뒤 스키드플레이트를 비롯해 그릴과 각종 가니쉬들이 무광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외관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부위 두가지를 인스용으로 교체합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일반적인 트림들과는 다르게 도색이 되어 나오는 완제품으로 가격이 다소 나가는 편입니다 그릴의 경우 안쪽에 그물망이 포함되어 있어 이물질 유입으로부터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스캐드의 경우 현재 사양 범퍼와는 맞지 않아 피팅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를 조심스럽게 탈거합니다 기존 그릴을 탈거합니다 범퍼 안쪽에서 보니 망그릴 작업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를 대거합니다 신품 그릴을 장착합니다. 전방 카메라도 이식해 줬고요 프론트 엠블럼의 경우 기존 그릴에 부착된 엠블럼으로 부착해 줍니다. 범퍼 장착 후인수용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인수용 포인트 두 가지 부품을 적용하니 훨씬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작업과 관련된 기능 테스트 후 출고합니다. 이상 산타페 TM 인수용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와 그릴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에 필요하시다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